원곡 느낌이 하나도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문앞에서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어 오늘이 그겁니다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패치 나온 날. 그래서 한번 어떤 패치였는지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판타스틱 멜로디 앨범 파트1 파트1 이에요 이 말은 뭐죠? 하트2가 있다 또어 일단 자켓은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쁜데 개인적으로 마비노기 문양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해요 이거 이렇게 가리면은 이게 마비노기의 앨범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음표가 아니라 마비노기 물 켈트 문양이었으면 어땠을까 한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수록곡을 한번 볼게요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새로운 거리 이건 덤바튼 덤바튼 음악이고요 문 앞에서다. 이건 아마 아발론. 망치 끝에 거는 이거 파워스 노래인데 핫이야 심지어. 핫. 한밤중에 순진무고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노래야. 서큐버스 퀸 노래. 이거는 메인곡. 그렇죠? 피아노 커버. 자, 봅시다. 첫 번째. 새로운 거리에 도착하자. 던바튼 노래죠. 들어갑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신기한데? 와 되게 고급져졌다 노래가. 내가 알던 게임 부분이 이렇게 고급지게 탄생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이 부분. 아, <웃음> 아 너무 너무 너무 똘망똘망하다. 이 부분 이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신기하네 야 사람들 뭐반을 보면은 오케스트라 곡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이 드네요 어, 다들 되게 반응이 좋네요 문 앞에서다 이거는 아발론 게이트 라이브로 들었을 때도 되게 노래가 좋았거든요 아 맞다 이게 보컬로 어찌 은토님이시네요 네코제 아 재즈 같다 아 재즈인가? 이게 지금 뭐가 아쉽냐면 지금 음악이 뭐 안예쁘다나 그 노래를 못 불렀다는게 절대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문제는 원곡 느낌이 왜 이렇게 안살지? 원곡 느낌이 하나도 느낌이 안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문 앞에서 다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완전 다른 노래, 완전 새로운 노래인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가사를 보면, 은 이거는 아 가사가 마빈이 형의 주인공 밀레시안을 나타낸 가사네가 딱 보이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밀레시안이 되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꿈에서나, 보, 꿈에나 보던 그런 것들을 허무하게 바라잖아 욕심일까? 라든가. 굳게 닫힐 문넘머어이는 닫게 했나면 그때는 좀더 행복해질까? 나도. 위태롭게 버텨낸 상처. 흉터일까? 들키지 않게 이내 기척을 감추네. 이런 느낌이 되게 이게 밀레시안 마음을 표현한 가사네요 근데 가사가 글쎄요 음악에 좀잘 안들어간 느낌? 보컬 버전은 제가원곡 버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노래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그저 그런거 저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건 나랑 똑같은 그저기 많구나 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곡도 나란 매력 있고 미, 믿는 인터니 목소리가 있는데 문 앞에서 편곡이라고 생각하니 듣자니 하나 아쉽다 가사가 있다는 거랑 보컬이 있다는 거에서 나들 감동을 받지 아이 노래가 왔네요 이 노래 왔어요 왔어요 자 들어봅시다 아 누구야 자 한번 망치 끝에 열린다 할때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Let's get it. 이건 약간 슈퍼 마리오 같은 느낌. 어, 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굉장히 빡친다, 들으니까 아 어, 듣는 순간 열받고 빡친다, 갑자기 베이아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탄생한다고, 노래가? 야, 되게 느낌이 지금 묘해요 이건 뭐냐면은 되게 병맛 노래가 고퀄리티로 만든 느낌? 분명히 가상 없는 복음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해외까지 뻗쳐나간 이이 퍼거스의 악명어 Oh, sorry, my hand slipped. 아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야. My hand slipped. 손이 미끄러졌네. 바보그님이 빠르게 들어가서 보컬 로금 시켜라. 그래 이거. 바보그님이 보셔야 돼 이거. 아유, 벌써. 좋습니다. 다음 노래로 보죠. 한밤중에 순진무고. 이게 서큐버스 키노래라 있지? Let's go. 오 되게 노래 좋다 내 취향이야 이거는 와 근데 오케스트라 그런지 음악 퀄리티가 다르네요 들리는 게 달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몽환 던전 노래랑 다른 느낌인데? 이거 애초에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나는 몽환 던전 을 별로 안 가요 가본 적이 별로 손에 꼽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원곡을 내가 그렇게 자주 들어본 건 아닌데 확실한 건 원곡 느낌은 별로 안 나는 느낌이라왠지 이거 듣고 원본들이 오케스트라 파 음악 경쾌한 느낌 서큐버스 퀸이 밀레시아 이라 에버랜드 놀러가는 유쾌한 기분이다 일단은 되게 밝은 느낌이라는구나 어. 잠깐 들어보자 아 이거 야그럼 완전 다른 노래지 그럼 이거 이거 너무 다르다 이거는 너무 다른데 이건 새로운 곡인데 완전 느낌이 자, 그래도 마지막 곡입니다. 자, 아 어, 이거 아직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오늘 들어보지 못했네. 할머니가 들려준 옛전설. 그렇지 이건 꼭 들어야죠. 아 이거 티저에서 나온 노래. 아 코디언은 안 들어왔네. 아쉽다. 우와.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노래를 꼬았네 한번자이 아, 노래는 피아노 부분들만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마비 유저 귀에서 느껴보자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느낌? 새로운 악기 뭐 전자기타로 왔다 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나네요 음. 저는 오히려 덤바트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편곡도 되게 잘했고 음악도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1등 문 앞에 서다 보컬 넣고, 기획으로는 너무 좋다 말이야. 기획으로는. 가사 내용도 좋고, 되게 좋은데, 음악 자체에서 메리트가안 느껴졌다. 10점 만점에 한 6점. 망치 끝에 걸린 다 이것도,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진짜 9점, 8점. 이두 개가 캐리했네. 어. 나머지, 뭐, 한밤 좀 순직무고, 이것도 좀 아쉽고요. 이 원곡에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원곡 느낌 잘못 살린 듯한 느낌이어가 아쉽고요. 어, 할머니, 이것도, 어 이젠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두개 새로운 거리 덤바트 노래랑 이제 망치 끝에 걸린 퍼거스 노래 이번 음악은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케스트라 나온거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좋은 갓 이벤트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냥 음악적인거에선 좀 했지만 일단 기그 자체는 너무 좋다는거